네, 지금까지 제 26회 필봉농학보존회가 준비한 필봉마을꽃축제를 3박 4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. 아쉬움도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참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습니다. 저희가 26번째를 맞이해오면서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명을 도둠질했던 그런 넉넉함이 예, 좀 다소 부족하게 예, 이런 온라인 축제가 되어서 필봉구 상세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. 어, 3박 4일 동안 또 함께 해주신 여러 공연자 여러분 또 준비해주신 우리 보존의 여러분 그리고 관계기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. 어, 내년에 27회 필봉마을축제에서는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또 넉넉해지고 어, 또 함께하는 그런 축제가 될수 있도록 일년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, 내년에 꼭 이곳에서 뵐수 있는 그런 영광을 저희에게 주신다면 어, 참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곳에서 필봉꽃축제에서 어,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오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ltyazı M.K.